안녕하세요 케이군입니다 연애를 시작하면 요이 남자와는 오랫동안 잘 가보고 싶다는 라 생각을 많은 여성분들이 하실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남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하시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노력을 분명히 하시겠지만 정작 중요한 건 남자가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어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거겠죠. 오늘 여러분들이 내 사랑하는 남자를 위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노력들이 어느 정도로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인지 정말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중요한지 남자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남자가 좋으니까요. 그 사람과 오래 가고 싶으니까 여러 가지 노력들을 분명히 하실 텐데요. 예를 들면 내 남자에게 달콤한 말을 속삭여 준다든가 남자친구가 좋아할 만한 선물들을 준다든가 함께 가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데이트 코스를 물색해서 남자친구에게 권한다든가 또는 내 친구들에게 내 남자친구의 좋은 면을 많이 이야기해 준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노력들을 분명히 하고 계시겠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요 내 남자친구가 피곤하고 지칠 수도 있으니까 너무 자주 데이트를 하려는 것도 좀 피하고 있는 중이고요 내 마음은 하루 종일 연락을 하고 싶기는 한데 피곤해 할 수도 있으니까 일찍 재워 주려고도 하고요 카톡으로 짐 빼게 하지 않으려고도 하실 수도 있죠 이러한 노력들이 요 분명히 남자친구에게 좋은 점수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일 거예요 근데 이러한 노력들은 요내 남자친구와의 원만한 관계를 위한 흐름상의 도움이 될 수는 있고요 또 점수를 받기는 하는데 큰 점수는 분명 아닐 수 있거든요 도움이 되는 건 맞는데요 결정타가 될 정도로 묵직한 점수를 받는 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남자들이 원하는 그 굵직하고 묵직한 점수는 과연 어떤 때 주냐고요 내 남자는 도통 나한테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까 나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남자들은요 계산적으로 이걸 점수를 매기고 있는 건 아닌데요 그럼에도 결정타가 될 만큼 중요한 부분은 분명히 있다는 거죠 평상시에도 내 남자친구는 나한테 고맙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것이 진짜로 남자 입장에서 고마운 건지 고맙다고 해줘야 되니까 하는 건지에 대해서 여성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겠죠 남성분들은요 어떨 때 진짜로 내 여자에게 고맙다는 마음을 느끼고요 큰 점수를 주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남자라고 해도요 결국 개개인마다 성향이 좀 다르기 때문에 차이점은 있을 수 있지만요 큰 틀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집어보면요 첫 번째로 남자가 좋은 점수를 주는 부분은 남자의 친구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들어주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내 여자친구가 자기 친구들과 만났을 때그 친구들과의 만남 자체도 즐기고요 그 시간을 재미있게 느껴주는 여자 또 남자 자신이 요 자기 친구들을 만날 때 태클을 걸지 않고 오히려 권장해 주거나 자기 친구들 하나하나에 각각의 면모를 좋게 바라봐 주는 여자 이런 여자에게 남자는 큰 점수를 주게 되거든요 다른 소소한 부분들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자기 친구 관계에서 문제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남자 자신이 편안하다고 라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럼 이게 남자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들여다 볼게요 사실 남자들은요 자기 삶의 영역이 크게 침해되지 않으면서 연인과의 관계를 잘 이어가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그런데 연애를 시작하다 보면 요 여자친구와 함께 보내야 될 시간들을 많이 할애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면 일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분명히 그동안에살면서 가지고 있었던 시간들에서 빼와야 그 시간을 만족시켜 줄수 있겠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자기 친구들과 보냈던 시간들을 줄일 수밖에 없을 거고요. 여자친구와 충분하게 잘 지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때 그동안 자기 친구들과 만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다시 만나고 싶은 생각들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쯤 되면 요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자기만 바라봤던 남자가 요 이제 친구들을 향해서 가는 것 같으니까 자기가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는 라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심적으로는 남자친구가 자기에게 마음이 식은 것 같다라는 그런 불안함을 느끼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요, 내 남자친구가 친구를 만나는 것에 대해서 별로 불만이 없었는데, 약간은 서운한 감정이나 불쾌한 감정이 들수 있겠죠. 여자인 내 입장에서는요, 친구를 만나지 말라는 의도는 분명 아니었어요. 나를 향한 마음이 변함없다라는 걸 느끼고 싶었는데, 근데 이게 남자 입장에서는요, 자꾸 여자친구의 눈치가 보이게 되고요. 그런 눈치를 보면서 친구를 만나고 거짓말로 속이게 되고요 감정이 또안 좋아지니까 자기가 여자친구를 만나는 것에 대해서 버거움을 느끼게 될수 있겠죠 근데 만약 이런 부분을 남자에게 잘 맞춰줄 수 있는 여자라면요 그러니까 남자가 친구를 만나는 것을 관대하게 대해주니까 남자의 친구들이 요내 남자를 부러워해요 친구들과의 관계가 당연히 돈독해지겠죠 남자들도 요 그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보면 요 여자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내 남자는 요 여자친구가 있음에도 이 모임에 눈치 보지 않고 즐겁게 어울리고 있는 것 같아서 부러워진다고요. 그리고 그게 결국은 요내 여자친구에 대한 칭찬으로 전해지거든요. 네 여자친구는 너 친구들하고 만나고 이런데도 안 서운해하는구나. 되게 좋겠다. 너 그런 여자 없다. 그 여자한테 진짜 잘해라. 이런 말들을 한단 말이죠. 근데이 말은요. 그 부러움을 갖고 있는 친구들의 여자친구는 그렇지 않은가 봐요. 그래서 그게 또 부러운가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줬을 때내 남자가 내 여자에 대한 평가를 할때요 여러 가지 항목들을 체크해 볼수 있겠지만 그동안에 자기가 만나왔던 여자들이나 지금 내 주변에 친구들이 만나고 있는 여자들과 비교했을 때이 사람처럼 나를 편안하게 내 친구들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배려해 주는 사람은 없을 거다 라고 생각이 들면 아주 희소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남자 마음속엔 요이 사람은 이 부분만큼은 정말 매력적이다라는 큰 포인트를 하나 갖게 되시는 게될 거예요 큰 포인트를 또 하나 찾아볼까요? 자기 부모님과 잘 어울리는 여자친구예요 만약에 여자친구인 내가 그 남자의 부모님을 만난 적도 없고 아직 알지 못하는 상태라면요 크게 점수를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직접 본 적이 없다 하더라도요 가끔 남자친구가 부모님과의 어떤 대립이 생겼을 때 부모님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고 부모님 편을 들어주는 그런 여자 그런 여자에게 점수를 많이 줄수 있다는 거죠 우리 부모님과 아직 만난 적은 없지만 우리 부모님과 만나면 잘 어우러질 것 같은 그런 그림이 연상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부모님과 여자친구가 알고 지내는 사이인데 남자 부모님이요 여자친구를 많이 칭찬하거나 여자친구를 많이 보고 싶어하고 예뻐한다면요 남자는 그런 여자친구에게 상당히 큰 점수를 줄 수밖에 없죠 그때 남자 생각은요 역시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 사람이 이런 부분에선 정말 나한테 큰 힘이 되어줄 것 같다는 라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자기의 삶도 윤택해질 것 같고요 그래서 나도 여자에게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라 총체적인 그림이 예쁘게 그려지는 거겠죠 이런 느낌이 들때 이만한 여자가 또 없다는 라 생각을 하면서 큰 점수를 주게 될 거예요 세 번째는 요 가장 어렵기도 하고 상당히 많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남자가 실수를 하거나 여자가 속상해할 만한 일을 남자가 벌렸을 때 오히려 그걸 격려해주는 여자인데요 이 부분이 요 상당히 어려운 이유는 요 남자에게 내가 너무 맞춰주고 기어들어가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할수 있는데요 그래서 가장 실천하기도 어려운 부분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요 남자가 진짜 좋은 사람이고 생각이 깊은 남자라면요 그런 순간에는 여자인 내가 다소 자존감이 상할 수도 있겠지만 그 순간이 지나고 나서 남자는 돌아보거든요. 그렇게 마음을 써준 내 여자의 마음을 모르지 않는다고요. 표현을 안할 수는 있지만 모르지는 않는다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자꾸 쌓이다 보면 남자 마음 속에 여자의 배려와 이해가 쌓이다 보면 내 여자는 항상 부족하고 못난 나를 잘 이끌어주는 사람. 그렇게 넓은 마음으로 내가 고개 숙여주고 그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 생겨날 수밖에 없게 만들어주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또 다른 여자와 비교했을 때 이만한 여자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앞에서 말씀드린 이세 가지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세 가지 정도만 충족된다 하더라도 그런 여자를 남자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고요. 그 기준들만 잘 달성된다 하더라도 다른 부족한 부분들에 굳이 애를 쓰지 않아도 서로가 원만하게 관계를 만들어 가는데 충분할 수도 있지 싶어요. 그러니까 어떤 여성분들은요. 여자가 예쁘기만 하면 무조건 다 좋아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일시적으로 남자들이 그렇게 열광하는 건 예쁨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내가 이 남자와 장기적으로 오래오래 가고 싶은 게 맞다면요. 그 남자가 원하는 바를 알아서 사로잡고 싶다면요. 최소한 이세 가지 정도가 갖춰질 수 있다면 그 외적인 걸로 너무 힘 빼면서 노력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건 오히려 내 남자친구가 나란 사람이 갖고 있는 묵직하고 큰 매력으로 자기가 오히려 맞춰 올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노력을 하다가 여자인 내 입장에서 정말 서운하고 힘든 생각이 들때요 그런 말들을 상대방에게 하게 되면 남자는 요 자기가 생각해도 그 여자가 그럴만하다고 라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런 여자에게 내가 못났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더 노력을 하는 에너지도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굵직한 것을 하고요 편안하게 서운함을 말해도 되는 건데, 자잘한 걸 하면서 굵직한 서운함을 이야기해서 밀려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거겠죠. 많은 여성분들이요, 남자와 잘 지내고 싶고요, 그래서 노력도 많이 하고요, 애도 썼는데, 결과적으로는 뭔가 상처받고 억울한 생각만 자꾸 들어요. 근데 만약에 굵직한 이세 가지들이 아닌 다른 것들로 열심히 노력하고 계셨던 거라면요, 어쩌면 그건 진짜 남자가 바라는 큰 점수가 아닌, 자잘한 점수가 아니었나 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내가 그렇게 행동을 해줄 때 고맙다고 한 날이 진짜 나한테 큰 고마움을 느껴서가 아니라 고맙다고 말해줘야 하니까 라고 말한 거라고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요 여성분들도 남자 분들이 여자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해야 될 노력들이 있잖아요 근데 남성분들도 요 여자들이 뭘 원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다 보니까 자기네들 딴에는 혼자 열심히 뭔가 해줬다고 생각하다가 나중에 여자인 내가 어떤 서운함을 표시하면 그걸 가지고 억울하다고 하나봐요 자기 마음 몰라준다고 말이죠 근데 여자인 나도 요 남자의 그런 노력이 고맙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고맙기는 한데요 여자인 내가 진짜로 꼭 필요한 것을 해주고 있는 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요 나한테 진짜로 꼭 필요한 게 뭔지 물어봤는데 나도 그때 뭐라고 정확히 말 못해줬을 수도 있어요 그때 나도 요내 남자친구를 도와주려고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말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오히려 서운하다고 억울하다고 하는 경우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것처럼요 내 남자도 요 역시 나한테 말은 안 하고 있지만 못 하고 있지만 남자들 마음속에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 여자의 매력 포인트 내 여자만한 그런 여자가 없다는 라그 포인트가 뭔지 그걸 알고 연애를 하신다면 요 하루 종일 공부했는데 성적이 높게 나오지 않아서 슬퍼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요점 정리를 잘해서 에너지를 굳이 많이 소모하지 않고도 고득점을 하는 그런 연애를 하실 수도 있겠죠. 나는 내 남자친구에게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을 왜 똑바로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걸까요? 어쩌면 내가 말을 해버리는 그 순간에 진심을 느끼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기를 바라니까 그냥 맞춰오는 건 아닐까 하고 그 사람이 진심을 의심하게 될까봐 그 사람이 알아서 해오기를 바라는 걸 수도 있겠죠 그것처럼 요내 남자도 그렇게 내 여자가 그런 사람인지를 알려고 느껴보려고 연애를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물론 어떤 분들은 요 그런 말하는 것조차도 서툴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남자는 요 여자가 뭘 원하는지, 여자는 요 남자가 진짜로 뭘 원하는지 그 중요한 포인트들부터 찾아서 맞춰가는 게 우리 연애가 행복하게 가는 길이라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